stop this world from spinning like superman you were the only one to find the strength and all that i was dealing with this life like kryptonite 아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지금 저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최근에 이제 세팅을 거의 다 끝내가지고. 네, 작업실. 아,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이거 세팅을 다 하는데도 이게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이도 새로 사고 뭐딱 하긴 했는데 작업시입니다 음. 몇시까지 라이브 하냐고요? 주세요.. 뭐.. 그냥 잠깐.. 킨건데 <웃음> 공부하고 계신 분도 해주고.. 음.. 아, 이거는 리얼 드럼은 아니고 전자 드럼 아니고 전자드럼, 전자드럼. 그 다음에. 전자드럼. 그냥 드럼은 그냥 쳐보고 싶어서 샀는데.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어스케줄 갔다가 스케 운동하러 왔습니다. <웃음> 밖에 비케줄이어요비 올라 오어요좀 와가지고 스케줄이 있어. 스데 tmi? tmi? tmi? 지금 재활운동하러 왔습니다 방 소개요? 소개하기엔 아직 좀 지저분해가지고 뭐 세팅만 끝냈고 아직 막좀 지저분해 그래서 뭐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방 소개 v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 끝낸건 아니고 좀 예외적으로 손반도 달고 해야되는데 음. 막 그런 되 디테일한건 뭐, 못했어요 아직 밥은 못먹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아직 못먹었어요 이제 어깨 완전히 괜찮아졌냐고요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는데 그 그래도 좀 재활운동 계속하면서 네. 병원 또뒤로 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음흠. 스테이 헬시 아니 뭐 짝히 지금 막 어깨가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재활 병원도 잘 다니고 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뭐하고 계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왔다 o 퇴퇴시시간이긴 하지 저퇴퇴하하지지작 작업실로 n i 차가 Like Superman, 야근. u w 로 검사. d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어, 그럴 시간인가? 벌써 2시살이구나 <웃음> 아, 아, 저녁아니 못 먹었어요. 저녁 먹은 영국. 배고프긴 하네요. 빨리 재활 운동을 하고 먹던가 할 건데 잘 지내고 있냐? 아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스케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코미디쇼 댄스도 나와가지고 뭐 이제 발동도 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이는건 없을지라도, <웃음> 되게 바쁘게 살고있어요 <하고> 포필하션 <몬션> <몬션> 좋죠? 포필 <몬션> 좋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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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You used to stop this world from spinning Like Superman, you were the only one to find The strength a n d all that I was dealing with This life like kryptonite And if you c a m e me close 홍수 맛있겠요 홍수 맛있다 홍수 좋아요 머리 또 염색한 게 아니라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 색깔인 거예요 이렇게 뿌리도 많이 자랐고 염색을 한게 아니라 빠진 거예요 이거 파란색에서 빠지면 이렇게 돼요 기타칠수있요 기타 안 치니 좀 됐어요. 그래 어깨 수술하 나서 아예 못 쳤다가 최근에 다시 칠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버릇이 중요한 게 이게 또안 하다가 또하라 그러니까 손이 잘안 가는데 다시 하려고 노력해요. 이제 뭐 하냐고요? 저 재활운동 <웃음> 운동은 계속 하고 있잖아. 이게... 이게 좀 길게 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뭐... 사용하는 데는 일단... 지금은 막 조금 이 끝각에서 조금... 막 끝각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한데... 이거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지는좀 불편한 감, 불편감은 있죠 다음 번에서 뭐할 거냐 고 생각은 안해봤 근데 이먼 색을 해도 이제 빠지면 거의 이런 색으로 돼요 약간 뭔가 좀 베이지 색깔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머리 길러보다가 아우 지금 더워가지고 좀... 좀... 땀... 방은 제가 그... 그 뭐냐... 그 완전 청소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좀뭐 바닥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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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봤냐고요? 축구 안 봤어요 유럽 결과만 알고 안 봤어요 요즘 그냥 NBA 파이널 하고 있어가지고 파이널 보고 있어요 휴가 계획 휴가가 있을까요? 딱히 여름 휴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육 보여달라고요 <웃음> 제 앞면 얼굴에 있는 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웃음> 근력운동을 근육 잘하는데 근육, 근육이 있지 크로스핏? 아니 저는 태어나서 크로스핏을 해본적이 없는데 그 크로스핏이 어디서 나오지? 프로스피스는 어깨 상태는 아닌데 프로스피스 어디서 나온거야 그냥 재활하고 수적인 웨이트 정도만 하는거지 프로스피스는 위험합니다 커피 좋저 커피를 잘안 마셔요, 요즘. 그냥 디카페인 커피만, 디카스만 먹고. 웬만하면 커피를 잘안 먹으려고. 제가 카페인이 잘안 받더라고요. 버켓스하고 카페인을 좀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아, 여태까지 이런 느낌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안맞더라고 속이 너무 안좋더라고 그래서 요즘 디카페인만 먹어요. 잠깐 킨거니까 오늘은 20분 되면 가야됩니다 뒤에 또 일정이 있어서 사실 재활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웃음> 나가 싫다고요. 저도 싫어요. <웃음> 그냥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런지. 누구를 추천해달라고요? Permission to Dance. BTS. 버서도 <웃음> 추천드립니다. 다나마이트는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 라디 고소는 또 작년에 나온 거니까 일단은 올해 나온 두고 화이팅 해주요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나왔구나 기말고사 <웃음> 너무, 너무 오랜, 오랜만에 했는데 생활고성 wow. 와우 10년전 nba 결승전 어느 팀 응원하냐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1라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웃음> 사실 누가 이기든 별 상관없어요 편집이 뭐지모르요 <목소리> <목소리> h m m 사람이 이게 요즘 뿌듯하다고요. 왜, 왜, 왜죠? 한국말 알아들어? 어서 그런가? 요즘 어떤 음식 좋아해요? 저 요즘 뭐 먹지? 얼마 전에 그, 그 라면을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그 뭐라고 하지? 튀기지 않은 면? 그 뭐라고 하죠 겉면이라고 하는? 생면이라고 하는? 아무튼 그걸안먹어 너무 맛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라면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네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가지고 막 그런거지 짜장면, 짬뽕, 이렇게 좀, 밀가루 많이 든면 이런 것도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더라요즘 운동하고 있냐고요? 네, 뭐, 재활 운동하고, 부가적인 강화, 웨이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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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뭘하더라 뭐.. 뭐..좋은 뭐. 뭐 성분이야 어쨌든 저한테 안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그것도.. 저는 원래 그냥.. 다..저렴한 것들만 썼어가지고.. 2 0분 넘었군요 펜트하우스 안봐요 펜트하우스 보려고 해봤는데 재방송하는거는 제, 제 몇번 봤는데 모르겠어요..저..드라마를.. 다못 봐요. 일단 그 길게 마지막이 마지막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드라마가 그그 그, 그, 그 스카이 캐슬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후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비밀 의 숲도 안 봤어요. 한번 보면 다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못다어 제가 뮤비에서 무릎 잡고 아파했다고요? 무릎은 안 아픈데? 제버릇실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그날 좀 더웠거든요 다음에 라이브 켜달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뭐 저 빠른 시... 빠른 시어 빠른 실내로 제가 방 투어를 한번 시켰어요 오늘은 이 운동, 재활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떡볶이랑 짜장은둘다 요즘 잘안 먹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쌀떡볶이 먹어요 뭐 화가 잘안돼 k 스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활운동 하는거죠 재활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그, 그 자신과의 싸움 그런걸 하는거죠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 아우, 되게 신기하네요 꼭대체해가지고잘보여주시겠어